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종입니다 오늘은 프론트사이드 원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론트사이드 원에리는 프론트사이드 방향으로 알리를 180도 돌려서 피차하는 기술인데요 엔드워크, 엔드오버 그리고 알리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기술입니다 프론트사이드 원에스는 진행 방향 쪽으로 가슴이 보인다고 해서 이제 프론트사이드인데 어, 알리를 익히고 나서 알리로 몸을 돌수 있는 가장 쉬운 기술 중 하나입니다 프론트사이드 원에스를할줄 알아야 프론트사이드 키플립, 프론트사이드 힐플립, 프론트사이드 빅스핑 이런 것들을 할수 있고요 이 프론트사이드 원에스를할줄 알면 나중에 백사이드 보드슬라이드할 때도 조금 더 편하고 보드슬라이드할 때도 조금 더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익혀야 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자, 이 기술을 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 몸이 돌아가는 기술은 항상 머리하고 상체가 먼저 돌아야 됩니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저는 스탠스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놓는 이유가 뭐냐면 알리를 해서 이쪽으로 돌면서 알리를 할때 발이 살짝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컨트롤 할줄 알면은 뭐 여기에 놓고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여기에 놓고 하니까 좀 불편해 가지고 이렇게 놓고 합니다. 프론트 사이드 원트는 알리가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리가 돼야 되고요. 알리를 해서 앞발이 노즈까지 갈수 있어야 할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못 가도 할 수는 있는데 모양이 좀 이상해요. 우선 제자리에서 알리 모션을 했을 때 흔들거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착지가 되어야 됩니다. 보드 위에 했을때 틀었을 때 흔들거리거든요. 그게 안 흔들거려야 돼요. 발 자세를 잡고 안으로 넣었다가 반동을 줍니다. 바깥으로 반동을 주면서 시선을 뒤를 봅니다. 어, 머리가 앞을 보고 있으면 발이 돌아도 이렇게 꼬이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앞을 봐야만 이렇게 몸이 안 꼬여요. 여기를 보고 있으면 꼬이는 자세죠 시선과 팔을 뒤로 돌려주면서 알리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시선과 팔을 돌려주면서 알리 그런데 이 기술을 처음에 할때 저도 처음에 그랬고 여러분들도 원해리 연습해보신 분들은 많이들 이렇게 될텐데 팝을 어 알리 팝을 꼭 넣어야 됩니다 팝을 알리처럼 살짝 뒤로 넣어서 앞발이 노지에딱 가서 알리가 되면서 앞발로, 이게 앞발입니다. 앞발로 이거를 밀어주면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이게 아니고, 알리를 해서 밀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착지할 때도 앞발을 먼저, 앞발을 밀고 있으니까 앞발 먼저 착지가 되는 겁니다. 프론트사이드 원에잇을 연습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알리가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알리예요 알리. 알리를 먼저 해보고요. 자, 여기서 스탠스를 원에잇을 잡고 팔을 돌리면서 알리를 해보는 겁니다. 다 돌리지 말고 조금만 돌리세요. 요만큼 이때 중요한 거는 머리는 여기를 보면 안되고 머리가 옆을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단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돈다는 감이 익혀질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주행을 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 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엔드워크를 여러분이 잘해 하는 이유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90도 돌리고 착취하고엔드워크로 돌리고 이거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원엘이 느낌이 나요 그런데 이 엔드워크를 돌리는 게안 되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면 알리를 하게 되면 앞발이 여기에 딱 닿게 되는데 노즈에 알리가 안 되니까 여기에 착지를 해서 돌려고 해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를 확실하게 해서 앞발이 여기에 착지해야 돼요 그러면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연습 방법 그러면 이게 금방 저처럼 어떻게든 지 타려고 엔드워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어서 하면 원헬이에요 오늘 퀴즈 팁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 영상 보시고 잘 안되는 기술이 있거나 모르는 기술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댓글을 보고 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